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장길성입니다. 자, 오늘은 공황장애 증상 뭐 대처법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응급 처치법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공황장애 증상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닥쳤을 때좀 빠르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또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올려봅니다. 아 그냥 올려드리는 거 아니고요. 어 제가 세미나 통해서나 이제 여러분들을 도와드린 경험에 의하면 이게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라 생각이 들고. 어또실정적으로 그렇게 음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든 분들한테 통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한 절반 분 그니까 러좀 다수의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올려드리는 거고 이 동영상 속에서는 이제 뭐 모래주머니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또 좌우 비대칭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이렇게. 제 동영상을 구독하시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신 병을 어, 치료하는 과정에서 좌우비대칭을 해결하는 어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요 음, 일단은 공황장애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을 대상으로 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단은 또 공황장애 증상은 생각보다는 좀 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 우리가 어, 이게 좀뭐 분명한 치료법 어, 이런 것 이런 것들은 잘 나와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어, 이제 공황장애 증상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증상들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호흡곤란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심리적인 압박부터 혈액순환 장애부터 시작해서 소화불량부터 시작해서 막 그때온 신체의 어떤 대사 시스템이 일순간 무너져가는, 어 그런 경험들. 특히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우리가 컨디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정상인의 컨디션이 한뭐 80점, 80%, 90% 뭐 80점, 90점 이 정도 된다라면 공황장애 증상이 급, 급박하게 이렇게 다가올 때는 컨디션이 거의 20점, 10점대로 컨디션, 우리가 평가 점수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죠? 이제 거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너무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어지고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단은 이제 응급 대처법은 어 사실은 그냥 어 가장 이제 응급 대처법이 이제 요소 가운데 한한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를 다 배우셔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크게 어 차지하는 부분은 이제 왼쪽 다리에요 왼쪽 다리 아여러분들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왼쪽 다리 왼쪽 다리에 차는 모래주머니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스 이동에 대해서 또 혈액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제 왼쪽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빨리 채워 보시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다리에 이제 뭐이 동영상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제 손에 이렇게 모래주머니라고 이렇게 착용되어 있습니다 모래주머니 손에 이렇게 모래주머니 착용되어 있는데 이 모래주머니를 활용해서 제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좀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모래주머니를 활용해서 왼쪽 발목 왼쪽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빨리 채우셔야 됩니다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 이렇게 찾아올 때, 그 본, 본능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죠? 어, 알수 있으니까. 그니까, 러 제가 이게 손에 차고 있는 모래주머니가 중량, 그게 무게가 약 500g 정도 됩니다. 500g 정도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인터넷에서 뭐, 11번가나 뭐, 쿠팡 이런 데서 이제, 모래주머니 이렇게 찾아서 구입, 이제, 구입하셔도 되고요 어, 급할 때는 집에서 이렇게, 어, 이거, 이제, 양말로, 양말에다가 이제, 쌀, 쌀을 넣어서, 500g 정도 500g 정도 뭐 우리 물병 있잖아요 작은 물병 아, 그 정도 무게가 500g입니다 이제 큰 물병은 일, 뭐 2리터 뭐 이런 것도 있고 1리터 짜리도 있는데 작은 물병 500g 정도 되는 무게를 이제 왼쪽 다리에다가 빨리 채우셔야 됩니다 빨리 채우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 어, 빨리 채우고 난 다음에 저는 어, 간단하게 동작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빨리 채우고 난 다음에 다리 조작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어. 그냥 채우는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이게 가스 이동에 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잘 보세요. 자, 오른쪽 다리를 두 번을 들었다 내립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를, 자, 허리를 약간 앞으로 구부리면서, 굽히면서, 왼쪽 발바닥을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한번더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내렸다가. 자, 이 작업을 몇 차례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두 번씩, 두 번씩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럴 때 이제 바람을 불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안 붑니다. 자, 하나, 가스를 이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걸 한 다섯 차례는 이제 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스가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아자 어 일단 뭐 간단한 대처법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대로 통용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정상에 따라서 다 방법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물병이 있으면 물병 같은 걸 잡는 게 좋아요 물병이나 좀 무게가 나가는 것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흔드는 겁니다 아까 다리 조작을 약 일곱 차례 정도 해줬다라면 자 이제 바람을 불고 자 바람을 입으로 입으로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자 들이마시지 마시고 그냥 불기만 부세요 그렇다고 뭐 숨을 꾹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바람 불기만 하면 됩니다 편안하게 자몇 차례 하고 난 다음에는 이게 물병을 손바닥을 위로 해서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이렇게 차원에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가볍게 흔들면서 바람을 불고 있습니다 자, 바람을 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쉬세요 조금 쉬면서 다시 다리 조작을 몇 차례 더 해주세요 하나 둘 자, 무릎을 무릎 위에다가 물병을 올려놓고 자, 또한두어 차례 또또 또 해줍니다 아, 두세 차례 이렇게 또 해줍니다 자, 계속하면 힘드니까 안 그래도 지금 어, 공항 상태에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그, 철근리 약간 아끼면서 조금 쉬다가 다시 한 번. 자, 바람을 불면서. 자, 팔 모양도 잘 한번 보세요. 따라 하셔도 됩니다. 따라 하셔도 되고. 자, 어깨도 들썩 거리고 자,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람도 불고, 물병으로 흔들어주고, 물병이 안내려고 괜찮습니다. 아령이나 정의 무게가 없으면 어떤 두꺼운 책 같은 거, 동일한 무게뚜 두꺼운 책 같은 걸 손에 잡고, 자, 해야 됩니다. 자,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데, 일단은, 간단한 대처법은 이건데 아 이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즘 뭐대사의 분들이 동영상 긴 동영상을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그냥 벗어났다고 해서 끝 끝났다 이러면 참 좋은데 사실은 공황장애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몸에 어, 대사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대사 시스템이 붕괴된 거예요. 현대의학적으로는 이걸 뭐 정신과적으로도 바라보는 케이스도 있고, 뭐 하여튼 어떤 호르몬 분비적으로 바라보는 케이스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접근법, 접근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제가 바라보는 소견으로는 조금, 아, 조금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요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어, 공황장애 증상을 예방도 할수 있고, 또 대처, 어, 아예 치료로 갈수 있는 어떤 어떤 힌트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이라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게 이 동작이 끝이 아니에요 이 동작을 여러분들 폐의 좌우 비대칭이 발생되기 어있 때문에 아까 물병을 들 때도 다른 형태로 들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리 조작은 비슷한데 물병을 뭐 오른손만 잡고 흔들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 왼손만 잡고 흔들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막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상 영 끝까지 듣지 않으시면 어 약간 오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잘못 보실 수 있고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을 한장 그려봤습니다. 자, 그림을 한장 그려봤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 시중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사증후군 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병명들이 이 대사증후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일종의 대사증후군 이라고 보시는 게 옳아요 뭔가 내 몸이 시스템 그 순환 시스템이 일순간 붕괴되는 그런 현상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게 공황장애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완전히 토탈 붕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같이 저하고 같이 생각을 좀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양쪽에 폐가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폐가 있고 자, 이 머리에서부터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식도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가 이제 여기가 위장이에요. 위장이고, 여기 이쪽이 왼쪽 소장입니다. 왼쪽 소장이 이렇게 좀 자, 이쪽이 왼쪽 소장이고, 이쪽이 오른쪽 소장입니다. 오른쪽 소장이고, 자 위장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자 이렇게 또 올라와서 오른쪽 소장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제 자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오른쪽 소장으로 내려갔다가 자, 이쯤에서 이제 여기 맹장이 있잖아요. 그죠? 맹장에서 이제 오른쪽 허리로 이렇게 대장이 올라가요. 이걸 상행 결장이라고 합니다. 상행 결장. 그리고 여기분 등쪽으로 위장 뒤쪽으로 해서 횡행 결장. 옆으로 지나가는 대장이에요. 횡행 결장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걸 하행 결장. 그 왼쪽 허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죠? 왼쪽 옆구리로 내려와서 항문으로 가면서 뭐 s n 결장이나 직장이나 이렇게 해서 항문으로 음식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 제가 말 말하는 바로 공황장애 현상은 혈액순환장애 그리고 가스 가스 배출 기능장애라고 봅니다 어, 혈액순환장애 가스 배출 기능장애 현상이라고 보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저혈압이나 뭐 하여튼 몸이 좀 망가지는 현상이 벌어져요 혈액순환장애에 걸려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조금 가스순환장애에서 시작된 혈액순환장애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하면서 혈액순환장애를 불러일으키면서 온몸이 적색경고등이 삐삐삐 삐 하면서 이제 적색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내 몸에 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혹은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 이래 되면 내 몸이 위험신호를 급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황장애 정상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이제 가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위장해서 왼쪽 소장 뭐 공장, 어, 공장 회장 뭐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소장에서 대장으로 해서 이렇게 항문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음식은 자잘 보시면 위장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대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 나면 가스가 발생이 돼요 자 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가스 이동 경로는 음식이 내려가는 이동 경로의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그러니까 가스는 우리가 창자의 가스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호흡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가스는 소장 내에서 흡수가 되고 그러니까 익력 가스라고 했어요 불필요한 가스 불필요한 가스는 이 호흡기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뭐 낮에 점심을 먹고 나서 뭐한 시간쯤 뒤에 트림을 하면 음식 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게 가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실제 우리가 트림을 하기도 하고 하품을 통해서 가스를 내뱉기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스를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가스가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스 이제 음식은 위장에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서 대장으로 이동하는데 자 음식이 창자 속에서 발생해내는 가스는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위장 위장에서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항장의 정상이 탁 걸리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가스가 오른쪽 창자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오른쪽 배 오른쪽 배에서 왼쪽 배로 갔다가 자잘 보세요 오른쪽 배에서 왼쪽 배로 갔다가 이게 위장을 통해서 식도 쪽을 해서 호흡기를 통해서 가스가 이동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순환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광장애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왼쪽에 있던 창자가 오른쪽으로 확 밀려가는 현상이에요 왼쪽에 있던 창자가 오른쪽으로 확 밀려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그러니까 내 몸이 정상적으로 순환해야 되는 어떤 순환 시스템과 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행을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제가 동영상에서 이제 가끔 딱 이런 말을 해요 왼쪽 창자의 가스 압력이 5.5가 되어야 되고, 오른쪽 창자와 대장의 가스 압력이 4.5가 되어야 된다. 자, 왼쪽 창자가 5.5, 오른쪽 창자가 4.5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가면, 왼쪽 창자의 가스 압력이 더 높아야 돼요. 오른쪽 창자보다. 근데, 이 순간 어떻게 되냐면, 왼쪽보다 오른쪽 압력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5.5가 아니고 4.5가 되고 오른쪽이 5.5 혹은 6 이렇게 되면서 가스가 순간적으로 확 오른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 이거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쉽지가 않는데 이해하기는 어때요 응급처치법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알고 그걸 사용하느냐 모르고 사, 사용하느냐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를 했다고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끝이 아니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또 발생할 거라는 거야. 또 발생하면 어떻게요 계속 그 응급처치법을 계속 사용할 것이냐? 그러면 끝나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치료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왼쪽 창자가 이렇게 보면 훨씬 더 길고 복잡해요. 왼쪽 창자가. 그러면서 여기에 더 많은 가스를 원래 담고 있어야 돼요 오른쪽 창자는 뭔가 규칙적이고 좀 짧아요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왼쪽 창자가 좀더 길고 복잡하고 오른쪽 창자가 좀 짧고 단순하다 이게 형태가 그러니까 왼쪽 창자에 더 많은 가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뭐 나이를 먹게 되면 자꾸, 오른쪽 창자와 대장 쪽이 커져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잘. 자,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뭐, 대장에 용종이 생겼다, 대장 암이 걸린다, 뭐, 대장이 커졌다, 뭐, SN 결장이 커졌다, 뭐, 직장 입구가 커졌다,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나이를 먹으면 자꾸 대장 쪽, 그러니까 오른쪽 소장 쪽이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점점 커져가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자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 대장의 용종이 생긴다 어린애들한테 대장의 용종이 생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나이가 40 50대면 자꾸 대장검사를 받으래요 그죠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제가 자꾸 오른쪽 창자가 커지고 있고 왠? 오른쪽 대장 그러니까 대장 전체가 자꾸 커지고 있다. 자 이게 어떤 현상인가 하면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창자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온 몸의 메커니즘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여러분들. 자제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자 왼쪽 창자의 가스 압력이 5.5 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왜 오른쪽 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6대4가 돼도 괜찮아 근데 7대 3이 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까이 세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5.5 대 4.5일 때내 창자가 제일 편하다 이 말이에요 창자가 제일 편하다 그리고 실제로 창자가 편하면 내 몸도 편하다고 느껴요 몸이 가벼워진다고 느껴요 왠가 하면 5.5 대 4.5 혹은 6대 4일 때 왼쪽이 6이고 오른쪽이 4고 혹은 오른쪽 왼쪽이 5.5고 오른쪽이 4.5일 때내 몸이 가장 편하고 가장 상쾌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이게 5.5 대 4.5이고 4.5 대 5.5 혹은 4대 6이 됐을 때는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해요. 자, 공황장애라는 거는 이게 순식간에 버티다가 버티다가 확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게 주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냐면 자, 평상시엔 건강해 평상시엔 건강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창자에서 가스가 잘 올라오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그냥 대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야 창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움직임을 통해서 가스가 미, 밀려서 자꾸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진다 이 말은 가스 이동 시스템이 멈췄다 이 말이에요 가스가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다 가스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말은 창자가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창자 운동이 멈추고 있다는 뜻이에요 창자도 연동 운동을 하거든요 조금씩 꾸물꾸물 움직여요 에? 자 하여튼 위장, 위장은 위장 그렇게 자주 움직이지 않아요 위장은 뭐 음식을 먹으면 1분에 한 6회 내지 7회 이렇게 움직이고 음식이 안 들어 있으면 한 시간에 한번 내지 두번 밖에 안 움직인대요 위장은 근데 이 소장은 연동 운동을 통해서 서서 이렇게 움직여요 아주 느리게 인데 움직여야 가스 이동이 생기고 변의 이동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가스가 안 올라오는 시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주로 이런 케이스에요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었다던가 혹은 등등 등 있잖아요 허리를 오랫동안 숙이고 있었다던가 자 이게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있다던가 허리를 과도하게 꺾고 혹은 고개를 푹 숙이고 또 베개를 높은 걸 베고 이렇게 있으면 위장에서 식도 쪽으로 가스가 빠져나와야 되는데 일순간 차단이 돼버려요 차단이 되면 가스가 이제 오도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창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이제 이 위로 빠져나와야 될 가스가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점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하면 자 여기서 왼쪽 창자에서 위장을 통해서 가스 가 계속 빠져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조금씩이라도 빠져나오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이니까 여기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가 가슴을 푹 숙이고 있으면 가스가 못 올라오면서 이렇게 탁 멈춰 버려요 위장 쯤에서 탁 멈춰요 어떤 사람은 식도에서 탁 멈춰 버리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이동을 못 하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은 항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항문으로 찾아가면서 대장 쪽으로 가스가 계속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항문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극단적인 경우가 가스 실금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 현대 의학 적으로 완전히 뭐 정립된 병은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에 방귀를 천번 이상 낀다. 그냥 시도 뜻없이 방귀가 나오는 거야. 그냥 뭔가 방귀가 세는 듯하게. 또 이물감 그게 뭔가 이물질도 섞여 나오면서 팬티가 축축하게 적는다든가 아주 막좀안 좋은 냄새가 나는 방귀에 굉장히 좀 역한 냄새가 나는 어떤 그런 병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런 병을 경험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계속 만나 보니까 야이게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병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증상들을 다양한 증상들을 가지신 분들을 제가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위로 가스가 못 올라오면서 결국 계속 오른쪽으로 넘어가면서 오른쪽 소장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대장을 크게 만들면서 내 몸이 토탈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저는 좀 정리를 내려요 사람이 왜 죽느냐 왜 죽느냐 몸이 왜 허물어지느냐 왜 늙어가느냐 모르겠습니다. 어떤 현대의학에서는 뭐뭐 뭐 염색체가 어떻게 돼서 유전자가 어떻게 돼서 어떤 뭐 그래서 노화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뭐그 현대의학이 얘기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는데 어 저도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왜냐면 저는 실제로 사람들을 도우면서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 창자 이 얘기도 여러분들 길어진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왼쪽 창자가 5.5 오른쪽 창자가 4.5일 때 컨디션이 제일 좋다고 저는 세미나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또 제가 돕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6대4가 일때도 별반 차이 없어요. 좋아요. 근데 이게 7대3. 그러니까 왼쪽 창작 압력이 너무 높아도 또 문제가 생겨요. 순환, 혈액순환도 잘 안되고. 자, 근데 제가 지금 가스 이동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가스 이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자, 혈액순환적인 측면을 또 고려를 해야 돼요. 혈액순환적인 측면을. 자, 여러분들. 5.5 대자 왼쪽 창자가 5.5 오른쪽 창자가 4.5 대장이 4.5일 때 이럴 때내 창자가 가장 가볍고 가장 잘 움직이고 가스도 잘 빠져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은 5.5 대 4.5일 때 창자의 창자 표면에도 이렇게 혈관이 다 있어요 우리가 창자를 움직여 주는 힘은 뭔가 그러니 보세요. 이 손가락을 움직여 주는 힘은 뭔가? 이거는 바로 혈액이에요, 혈액. 내 손가락에 피가 있으니까 근육, 근육은 또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 속에 있는 피가 압력을 생어 나타내면서 발생시키면서 이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창자에도 혈관이 창자 표면에 이 혈관이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우리 피부에도 이렇게 칼을 이렇게 대 보면 피가 나잖아요 그죠 피의 힘으로 이렇게 얼굴이 앞면이 움직이고 입술이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자도 동일하게 피의 움직임이 있어요 혈액순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얘인가 하면 왼쪽 창자가 5.5 오른쪽 창자가 4.5일 때 창자의 혈액순환이 가장 잘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자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손등이 파란색 혈관이 올라오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 말이 있어요 자, 이걸 믿어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자 이걸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얘기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피가 가는 아니, 힘이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가고 피가 가는 쪽으로 가스가 이동한다. 이 말이세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다리 조작을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 다리를 두 번, 왼쪽 다리는 발바닥을 꾹 누르고 들었다, 꾹 누르고 들었다. 자, 어느 쪽, 어느 쪽 다리에 힘을 더 많이 가한 거예요? 분명히 왼쪽 다리를 눌렀다가 들었다가 한 거예요. 이 행위는 뭔가 하면, 자, 여기가 오른쪽 다리에요. 그리고 여기가 왼쪽 다리야.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들었다 내렸다 하고 왼쪽 다리는 눌렀다 들었다 한 거예요 그죠 자 가스를 오른쪽에 있는 가스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었어요 아까 그게 자 가스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 창자에 있던 피도 왼쪽 창자로 이동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아까 그 동, 다리 동작을 해준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났나 하면 원래 가스와 피가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로 이동했어야 그게 정상인데 어느 순간 여기에서 가스가 못 올라오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위장에서부터 가스가 못 빠져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행을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려가 버리는 현상이에요 밀려가 버리는 현상이면서 이제 그런 공황장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이제 다리 조작을 해준 거는 가스를 오른쪽 창자 대장과 오른쪽 소장에 있던 가스와 피를 왼쪽 소장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물병을 들었다 내렸다 했지 않습니까? 머리도 흔들고 바람도 불었어요. 아까 물병도 잡고 머리도 흔들고 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작업은 무슨 작업인가 하면 왼쪽 창자에 있는 가스를 위장을 통해서 식도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서 뽑아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스 이동 시스템, 혈액 순환 시스템이 일순간 무너졌던 걸 되살려내는 작업이었어요. 그게 단순해 보였지만은 그게 되살려내는 작업이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나 이제 전화상담을 통해서 가끔씩 도와드리는 분들을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가 공황장애가 제가 이제 수치적으로 나타날 때 공황장애는 자 제가 아까 컨디션이 100점 만점에 100점이 제일 좋다고 할때 컨디션이 20점 이상 이하로 확 떨어져 버릴 때 이걸 그냥 공황장애라고 저는 그냥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세미나에서 지금 물어봐요 지금 컨디션이 몇 점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의 컨디션이 아 2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거 이제 공황장애로 들어갔구나 그러면 이제 왼쪽 다리에 무겁게 채우는 거예요 500g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600g도 채우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빨리 회복을 시켜서 이제 그머래주머니를 다시 푸는 거야 풀어서 그냥 완전히 푸는 게 아니고 어 그분한테 적절한 중량 뭐 100g이면 100g 200g이면 200g을 채워 드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500g을 채웠다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100g이나 200g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왼쪽 다리의 중량을 머리 주머니 중량을. 그러까 제가 이제 왼쪽 다리에 머리 주머니 중량을 이제 양말로 응급적으로는 집에 있는 양말에다가 이 속에다 쌀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저울이 있으면 좋아요, 그죠? 저울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물병 무게만큼 500ml 물병 작은 물병 있잖아요. 그 물병 무게만큼의 쌀을 여기 그 비닐봉지에 담아서 묶어갖고 양말 속에 넣고. 이 끝머리를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묶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발목에다가 차는 거요 발목에다가. 자, 이해되시죠? 그죠? 어.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데. 자, 뭐, 500g 찾다가 200g을 바꾸기도 하고 100g을 바뀌기도 는데 이제 그런 거는, 세미란 거는 여러분들이, 자, 그런 것들은 세미나에 오셔서 배우셔야 돼요. 그건 뭐, 워낙,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또뭐 100g을 찾다가 어떤 때는 150g을 찾다가 어떤 때는 또 130g으로 내렸다가 또 어떤 때는 200g을 찾다가 또 180g으로 내렸다가 계속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게 이제 치료를 하려면 이제 그래야 되니까 이건 동영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이제 세미나를 계속 오셔서 그렇게 계속 배워가는 거야 보고 하고 배우고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걸 계속 배우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거 하나 그냥 하, 너무 기, 길어질까 자 아까 제가요 잘 보세요 자 아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두번을 했습니다 자 들었다가 내렸다가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가 내렸다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오른쪽 아랫배에 오른쪽 아랫배 쪽에 있던 창자에 있던 가스가 위로 올라오는 현상이 벌어져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 근데 왼쪽 발바닥 아까 왼쪽 다리는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꾹 눌렀다가 들었다가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오른쪽 다리를 두번 들었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로 그 다음에 왼쪽 다리를 꾹 누를 때 이쪽으로 가스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 올릴 때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약간 n자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가만히 보면 n자 영어로 알파벳 n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왼쪽 다리를 누를 때 이렇게 내려가요 왼쪽 다리를 또 들어 올릴 때 가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른쪽 아랫배에 어떤 가스로 인한 통증이 있다 이런 분들은 오른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이게 약간 풀려요 오른쪽 아랫배 통증이 왼쪽 아랫배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왼쪽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면 누르지 말고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누르지 말고 그죠 들었다 내렸다 하면 왼쪽 아랫배에 있던 가스가 위로 올리면서 왼쪽 아랫배 압력이 떨어지면서 통증이 좀 풀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창자 속에 뭐 팽창이 일어났다 딱딱하다 배꼽 주변이 딱딱하다 뭐 오른쪽 창자가 딱딱하다 왼쪽 창자가 딱딱하다 아랫배가 딱딱하다 이거 다 풀어낼 수 있는 병이거든요. 이게 이게 이게 세미나에 오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보면 이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조금만 머리를 쓰고 조금만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야. 이거 치료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방법을 가리켜 방향 제시를 해준 거야.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없어진다라고 방향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 해내는 거예요. 자 창자는 하여튼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막 힘들어 하시니까 근데 저는 자 일단은 창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스하고 피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적당하게 넘기는 거예요 무리수를 둬서 넘기는 게 아니고 적당하게 넘기는 거예요 하루종일 다리 조작하고 이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에 한 번씩 하고 뭐 이런 거 이제 규칙이 있어요 제 동영상을 통해서는 그런 것들을 배워 가야 돼요 자 10분에 한 번씩 다리 조작하고 10분에 한 번씩 팔은 떨어주기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배워야죠 뭐이 동영상에서 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그죠 근데 다리 조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팔 동작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어요 자여러분들 이게 왜 이런 제가 또 놓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우리 가족들이 어디지 외출 중이라서 좀 마음 편하게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여러분한테 또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봅시다 자 원래는 이제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 왼쪽 창자에서 위로 이렇게 계속 가스가 이동하고 피가 식도를 통해서 머리로 계속 공급이 되고 이렇게 해야 대사 시스템이 정상화 되는 거야 내 몸이 편한 거야 내 몸이 건강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탁 멈춘다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자세 불량에 걸려들었다 고개를 너무 숙이고 있었다 등 허리를 너무 숙이고 있었다 이러면 가스 배출이 멈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나 여러면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려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무슨 소리로 우리 몸에 약 13만 킬로미터의 모세혈관들이 자리잡고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대동맥 대정맥 이거는 짧아요 큰 혈관들은 짧은데 모세혈관 길이를 다 합하면 약 13만 킬로미터래요 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혈관들이 찌그러들기 시작해요 0.001 마이크로미터만 찌그러들어도 자 13만 킬로미터의 혈관 가운데 0.001 마이크로미터만 모세혈관들이 찌그러들어도 내 몸이 느끼는 충격은 엄청날 수가 있어요. 피가 멈추는 거예요. 순환 시스템이 멈춰들기때니까 심장에 과부 들어가요. 왜 피가 안 돌아가니까 심장이 벌딱벌딱벌딱딱 뛰는 거예요. 공황장에 걸린 사람들 심장이 막 뛰고 막 난리가 나죠. 호흡이 안 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왜 피가 안 돌아가니까 폐가 안 움직이고 폐가 안 움직이고 또 심장도 안막 과부하가 걸리고 난리가 나냐 이게 이게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자, 심리적인 압박감 이게 공황장애를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피가 순환이 안 되면 폐가 심장이 커지려고 해요 또 폐가 커지려고 해요 폐가 커지려고 하면서 이 폐가 내려앉으면서 위장의 이 상단 부분 이 위장 입구에 보면 이 위식도 괄약근이라고 있어요 위식도 괄약근을 위장이 커지면서 내려 앉으면서 이쪽을 눌러뿌려요눌러뿌리면 위장에서 가스가 식도 쪽으로 못 빠져나와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중요하게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는 이제 여러분한테 달린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창자에서 왼쪽 창자 왼쪽 창자에서 식도를 통해서 올라와야 컨디션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가스가 피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럼 창자가 정상적으로 움직일까요 일단은 멈추려고 할 거예요 창자가 멈추면 혈액도 멈춥니다. 혈액 혈액 이동도 멈춰요. 혈액 이동이 멈추면서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시, 심장이 잘안 움직이면서 폐가 또안 움직여요. 폐가 안 움직이면 또이 위장에서 가스가 식도를 통해서 잘못 빠져 나와요. 그럼 악순환이 온 몸에 그냥 순식간에 대사 시스템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걸 이 이걸 이해하시는 분은 똑똑하신 분이에요. 내가 보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에요. 자, 창자가 안 움직이면 내몸 전체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어떻게 고요 우리가 체하잖아요. 체한다라는 거는 잘 보세요. 어느 부분 제가 여기 빨갛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꼭이 부분이 아니라 괜찮아요. 뭐이 부분도 괜찮고 이건 어느 한쪽 창자의 탁구공만한 팽창이 탁 일어나요. 이렇게 체했다 그래요. 탁구공만한 팽창이 창자 팽창이 딱 일어나면 창자가 안 움직여요. 왜? 창자 내부의 압력의 이상 징으로 창자가 털털털털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평상시와는 다른 어떤 팽창이 딱 일어나면 창자가 안 움직여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채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 창자가 채했는데 왜 머리가 아프냐 이거야. 눈이 흐릿해져요. 순환이 안 된다 이거야. 온몸에 순환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리가 다리가 묵직해지고 다리가 저려져요. 심지어. 그 그러니까 하여튼 아, 지금 어떤 분이 그 이게 <웃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토탈 붕괴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토탈 붕괴라는 어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제가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스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폐가 정상 아니 피가 정상적으로 순환되지 않고 이랬을 때이 창자에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야 그자 창자가 순환이 안 된다 이 말은 창자가 안 움직인다 이 말하고 동일한데 창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창자를 또 움직여 주기 위해서 더 많은 피를 이 머리에서부터 끌고 내려와요 왜 창자가 안 움직이니까 내 몸이 야너 이거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려면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 몸에 있는 모든 피가 창자쪽으로 확 쏠려요 창자가 안 움직이기 시작하면 막 손이 막 저리고 공황장애 증상 중에 손이 저리다 막 이런 표현도 있어요 발이, 발이 저리다 머리, 머리가 막 형기증이 난다 막 이런 증상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아, 죄송합니다 어떤 분이 막 전화가 계속 와서 막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그래, 하여튼, 자, 고항장애라는 거는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왜 갑자기 내 몸이 순식간에 브레이크가 걸리냐. 뭔가 위험신호를, 적색 경고신호를 피피피 하고 막 보내는 거예요. 안 것도 못 하는 거야.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내가내 내, 스스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방어 시스템이 완전히 외부적인 저항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져 버리는 거야. 공포함이 오는 거예요. 이걸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피도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고 가스도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온몸의 피가 창자쪽으로 밀리고 쏠리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동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두 번째 동영상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게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걸 일단 먼저 끊겠습니다